안녕하세요 여러분 화공남이에요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오늘 이애 어, 옆에 보시면 케이지를 다 청소를 했어요 근데 하는 도중에 애가 딱 보니까 탈피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파충류들은 이렇게 탈피 같은 걸 해가지고 사이즈가 한,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근데 딱운 좋게 정말 이거 좀 보기 힘들거든요 저도 거의 처음 두 번째 본것 같아요 얘 말고 다른 애들 다 포함해서 특히 크레스티드 개고 이렇게 탈피하는 건전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커질 때쯤 위에 껍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피부막이 하얗게 뜨면서 저렇게 벗겨지기 시작해요 저러면서 사이즈가 자라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여기 보이시죠? 탈피 껍데기 이거 다 쓰고 있었는데 움직이더니 막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가서 얘가 이런 보이시죠? 이런 코르크 보드 라고 해서 나무같이 생긴 거에다가 스스로 몸을 비벼서 이런 걸 이제 떼내요 얘네들이 그래서 적절한 습도가 있으면 보세요 지금 우와 저도 이거 처음 봐요 뜯는다 입으로 해서 지금 자기 발에 털피 껍데기를 뜯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탈피 껍데기는 보통 본인이 먹거든요 본인이 먹어요 그래서 한지 안 한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와, 우와.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엄청 신기해요 우와 발 부분이 있는 거는 얘가 진 입으로 뜯어서 벗겼죠. 그 다음에 몸 같은 거는 이런 코르크 보드에 비벼 가지고 애들이 뜯거든요? 왼쪽 앞다리를 뜯고 있어요 오, 성공적으로 뜯었어요 왼쪽 앞다리 그리고 저런 탈비 껍데기는 저렇게 먹죠 애들이 오른쪽 앞다리도 수월하게 뜯었어요, 얘가. 특히 저런 다리 부분, 끝부분에 얘네들이 탈피를 못하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막 이래서 병이 생기거나 이렇게 막 괴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왼쪽, 오른쪽, 뒷다리. 오, 성공적이에요. 글자 다리 부분도 다 뜯었어요. 지금 얼핏 보기에는 이제 음, 탈피를 다한것 같거든요 이 주변에는 탈피 껍데기 같은 거 남아있고 이런 탈피 껍데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벗긴다 싶으면 벗겨지는 게 좋은데 얘네들은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사람이 벗겨주는 건 비추고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스스로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와 그래서 이 아이는 탈피 완성. 이거 보세요. 이거 옆에 있는 껍데기. 이거는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진 건데 몸통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런 보드에다가 보세요. 화형게 없어졌죠? 저기 뒤에 있는 건. 껍데기 남은거 그래서 여기까지 크레스티드 개코 새끼인데 저도 청소하다가 탈피하는거 봐가지고 굉장히 신기해요 지금 그래서 탈피한 크레스티드 개코의 영상을 찍었고요 좋으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뷰티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